배용준, 박수진과 출처, 결혼 결심한 이유 배우 배용준이 배우 박수진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했다. 연애 3개월여 만에 한 결정이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까? 14일 배용준과 박수진 소속사 키스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관계였다. 그러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인으로서 만남을 시작했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짧은 기간 만났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배용준은 밝은 성격과 깊은 배려심을 가진 박수진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됐다며 그런 배용준에게 박수진 또한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에 신뢰와 사랑을 갖게 돼 연인관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아 대화가 잘 통했다며 또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최근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배용준과 박수진은 5월쯤 결혼을 결심, 연애 3개월여 만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올가을쯤 웨딩마치를 올린다.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소속사 측은 구체적으로 결혼식의 일정 및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